안녕하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들이 찾는 이미지 교육학자 박영실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말해주는 관상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그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별 선택하고요 얼굴 사진 전부 하면 연애운이 좋을 관상, 강한 기를 가지고 있는 관상, 결혼 잘할 관상 등등 관상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나요 또, 이마와 볼, 눈, 코, 인중, 턱, 이 부위별 관상에 대한 설명과 나와 비슷한 관상을 가진 연예인까지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그 사람들은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 때문에 운세나 관상,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상은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아요? 세계 재패를 위해 부족한 1cm 손금을 칼로 그은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요. 손금은 안 좋지만 운명을 극복하면서 성공한 여러 의인들을 보면서 아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상대방 얼굴은 자세히 신경 써서 보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노출되는 자신의 얼굴은 좀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다 타인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깜짝 놀랄 경우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 내가 이런 표정이었어? 내가 이런 제스처를 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음, 가끔씩은 그런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관상을 중시해서 유명인의 그 삶을 보고 미래를 점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을 판단하고요, 병사를 예방하고 복을 부르려는 그런 점령의 하나를 바로 관상이라고 합니다. 이 관상이라는 영화만 봐도 이 관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상에 삼남한상이다 들어있다는 라 얘기도 나오는데 그 영화 속의 천재 관상가가 한 기생의 제안으로 이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는 일을 하게 되죠. 용한 관상쟁이로 한양바닥에 소문이 도는데 관상가는 음 명을 받고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관상이 중요시되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좋은 얼굴들의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관상은 어떠십니까? 그 좋은 관상 중에 재물이 따르는 관상을 보면 은요 먼저 부자가 되는 상에는 눈이 중요하다면서요. 그 보통 눈동자가 작고요. 빛이. 단짝린다고 합니다. 동공이 작 올수록 응집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검은 눈동자와 흰자 위의 구분이 명확하면 좋고요. 섬나라의 그 우계 도인이라는 관상학자는 눈의 길이가 3cm가 넘어야 제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과 눈썹 사이가 멀면 그 재물운이 있다고 하는 관상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뭐, 재물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위는 아무래도 코겠죠. 코는 그 재백궁으로 코모양으로 요그 재산의 운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부리코는 진취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나타낸다면서요. 바로선 콧망울은 재물을 지키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가 날카로우면 재목이 약하다고 하죠. 콧대 길이는 길수록 좋고 콧방울이 넓게 비춰져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입꼬리는 웃는 것 같은 사람이 제복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평상시에 미소 짓는 습관이 재모는 모으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고 보면 운을 부르는 인상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끄는 호감 있는 인상이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의 근육이 처지지 않고 근육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호감이 하는데요. 미간을 찌푸리면 양쪽 눈썹이 처지죠 입꼬리가 밑으로 쭉 처져 버립니다 반면에 미소를 지으면 눈썹 양 끝이 살짝 올라가면서 기분 좋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관상학적으로도 웃어야 복이 생긴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은요 얼굴 근육이 올라 붙어서 나이가 들어도 동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목표를 지니고 사니까 눈빛도 밝고 맑죠 어, 명궁이 닫혀서 복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인상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의 색이나 분위기는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길은 갈 나름 말은 할 나름이죠 인상은 만들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화광반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화광반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요은 바로 빛을 그대로 뿜지 않고 돌려서 비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조명과 비슷하다는 뜻인데요 내공이 깊은 사람은 그 내공을 눈으로 내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보면 편안하고 따뜻하고 타고난 영특함 내공의 힘을 굳이 드러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인상이 능력만큼이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빠르고 그리고 넓게 갖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호감 비호감이 0.3초 안에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인상은 두번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데 60번을 만나야 그 첫인상의 느낌을 지울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비호감인 사람을 60번 만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주는 것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이득인 셈입니다 많은 그 연구들에 의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인상 좋은 사람이 영리하고 진절하고 또 능력도 많을 것참그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은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은 얼의 통로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통로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얼과 마음가짐이 얼굴에 결을 만들고 표정을 완성합니다.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관상학 쪽으로 양쪽 콧망울이 뚜렷하면 콧날 둥근 부위가 뭐 콧방을두 개를 합한 면적이면 제복이 있다고 하는데 제복 있는 코가 아닌데도 주변에 사람 보면 부가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생김새는 제복이 있어 보이는데도 가난해 얻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상의정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자신의 관상을 극복한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관상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타고난 관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금을 스스로 판다는 마음가짐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인생의 주인공들인 것 같아요. 빌게이츠도 그렇고요. 스티브 자우스만 봐도 한번 보세요. 관상이 그렇게 제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인생도 밝은 쪽으로 바뀐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울을 한번 보시면서 입꼬리를 살짝 한번 올려보시죠 어, 구독자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떠십니까 제가 봤을 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인상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댓글을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거든요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는 어,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기분 좋은 에너지 충전 받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행복한 성공 파트너 박영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